태식이를 이제 목욕을 시켜볼건데요 좀 미지근한 물을 통에 받았어요 이거는 앵무수에 좋 샴푸인데 음.. 먹는거 아니야 드실까요? 여기다가 샴푸에다가 아니 먹으면 안될것같아 거품을 좀 내서 샴푸에 코코넛 오일 좀 냄새가 나요 태식이 태식이 냄새 전용 샴푸라서 사실 냄새한테 들어가도.. <웃음> 처음에는 좀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은 걸 그래 처음에는 조금 싫어하고 좀 적응되면 좋아하거든요? <놀람> 샤워기로.. 이빵구여기를 <웃음> <향기로 웃음> 뿌리는데 오늘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했더니 <웃음> 얘가 <웃음> 이 난리를 <나이를> 치네 <지내 웃음> 가만있어 새식 좋은거야 비싼 샴푸를 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하고 나면 좀파도더가 덜해요 여기서 미. 우와, 이무좋다 아, 응? 어? 웃음 다음 <때가 돼>. 웃음 웃음 웃음 잘잘 자. 잘 자. 잘 자.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 이제 젖은 됐어 야. 자, 가드랑이 마사지 마사지 가드랑이 마사지 마사지 잠깐, 잠깐, 잠깐 알았어 간다 <웃음> 조식아 <응. 웃음> 어, 오, 생지가 됐어 오, 생지가 됐어 목욕을 할 필요는 없어요. 목욕을 하는 이유가 겨드랑이 사이에 파우더 때문에 하는 거라서 물기를 대충 제거하고 드라이기로 제가 말려줄 거예요. 목욕하는 데좀 힘들기는 했는데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목욕을 해주면 집에서 키울 때 파우더가 좀 많이 줄어서 어좀 키우는데 좀 한결 좀 수월하답니다.